이재명 대표 곧 기소할 거다 하는 건다 알았지 않습니까 네.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더없이 정치의 탄압은 정치의 탄압이에요 음. 아 정치의 탄압이면 민주당이 진짜 어 아주 당원을 걸고 싸우든지 실컷 내내 뭐 가만히 있다가 더없이 기소하니까 그때 가서야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처럼 어? 당원 네. 적용해서 음. 대표직유자 하게 한다 음. 이거는.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저 박원근 대표가 뭐 국민의힘이 떨어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<웃음>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. 국민의힘에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려면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. 순어거지잖아 억지고 억지고 이재명 하나 대표직 유지하려고 그냥 온갖 체면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. 저는 완전 막가파적이지, 여기.